여기 저희 보시다시피 리복이 되게 새로운 라인들이 많이 나와가지고 사계절 내내 즐겨 입으실 수 있거든요 여러분 많이 사랑해주시고 여자친구 이번 타, 타이틀곡 밤도 많이 사랑해주세요 네 아, 저희가 오랜만에 홍대에 가서 기분이 굉장히 좋은데 또 오랜만에 보디들과 함께 하니까 기분이 너무 좋고 그리고 리복 너무 이쁘잖아요 여러분 네! 네 리복 이거 신고 나들이도 이렇게 다니시고 또 저희 밤 이제 컴백하니까 저희 보러 컴플리트 2시에스 신고 저희를 보러 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날씨도 좋으니까 여러분 날씨 마음껏 즐기다가 집 들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안녕 아 여러분 저희가 오늘 이렇게 리복을 통해서 또 컴퓨터를 이렇게 팬싸인회도 하고 뭐냐 너무 좋은 시간을 가진 것 같은데 오늘 날씨가 진짜 좋으니까 오늘 정말 산책 많이 하시고 어 리봇도 많이 사랑해주시고 저희 앞으로 나올 거는 밥도 많이 사랑해주세요 안녕! 아네 여러분이 밥 봐라 좋은데 어 지금 멤버들이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했으니까 지금 어 저희 팬분들 뿐만 아니라 이렇 가다가 뭔가 이렇게 음성웅성 소리가 들려서 오신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저희 어 여자친구고요 어 저희 내일모레 6시에 신곡 되게 오랜만에 컴백을 어 밤이라는 노래로 컴백하니까 어 많이 많이 들어주시고 정말 이번 노래 좋으니까 많이 사랑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어 오늘 되게 날도 좋으니까 기분 좋은 하루 보내시고 마음껏 즐기다가 가주세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저희가 3창으로 리복하면 다같이 화이팅! 여자가구라와 화이팅하고 화이팅! 화이팅! 화이팅! 해볼게요 다 <웃음> 어? 아 그럼 해볼까요 여러분? 아. 정지, 정지! 리복! 정지! 정지! 화이팅! 여자친구! 화이팅! 왔다! 지금까지 여쭤봤습니 감사합니다